오늘 아침에 동네에 밤장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맛있는 밤이 있어요. 이거 소리에 아침 일찍 깼거든요. 감사합니다. 밤장사 아저씨. 덕분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덕분에 오늘 산도 갔다 오고 운동도 오늘 유산소 따로 하고 웨이트 따로 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밤아저씨. 의도치 않게 저는 오늘 월요일을 너무 활기차고 열심히 보냈거든요. 아,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월요일 또 활기차고 열심히 보내셨길 바래요. 예, 오늘 운동 월요일이라 좀 피곤하시고 그러셔도 운동 빼먹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헬스장 가서 샤워라도 하고 온다는 마음으로 예, 운동 빼먹지 말고 오늘 꼭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난번 영상부터 루키아가 자꾸 썸네일을 이상한 걸 느는 것 같은데 오늘 썸네일 왠지 느낌이 아까 케이블 할때 이상한 표정이 걸로 할것 같거든요 썸네일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